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뭘 하고 먹고 살았는지 동아시아인들의 생업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 분야가 아니라 지리 분야에 해당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사 역사과목을 배우는데 왜 먼저 자연환경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할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 음. 자,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모습과 성격의 인간으로 자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이번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가지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더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첫번째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빈칸 지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칠판에써 주는 내용들 같이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하면서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딘지 다들 알아보겠죠, 그죠? 굉장히 잘 그렸죠, 그죠? 어떻게 저렇게 동화 샷을 시도를 한번에 잘 그릴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그죠? <웃음> 네, 이런 걸좀 웃어줘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지금 선생님이, 어, 저기 뭐냐, 파워포인트를 띄워놨는데, 보다시피, 동아시아의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 바다로부터의 높이가 높은 지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죠. 무엇과 무엇인가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티베트 고원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평균 한 4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끝으로 가면은 티베트 고원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는 지구상에서의 높이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자면은요, 서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그죠 해발고도가 높아지고 동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해발고도가? 맞아지는 서고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고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무수히 많이 언급될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강두 가지 강이 있어요. 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무슨 강이냐면 황허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국 남부의 여러 게 흘러가는 양지강, 옛날에는 양지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창장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강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건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죠? 동아시아의 지형은 서고동저의 지형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황호강과 상장강 역시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강이 흘러가다가 바다가 만나는 데쯤에 오게 되면 넓은 평원 지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넓은 평원 지역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황어방의 서쪽 끝에 펼쳐진 이 넓은 평원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평야라고 불러요 화북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황호강 끝쪽에 있는 넓은 평원지역을 화북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창장강 그쪽에 넓은 평원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창장강 남쪽이라고 해서 이 넓은 평원지역을 일컬어 강남이라고 불러요 황모강과 창장강, 화북과 강남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무수히 많이 언급될 곳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음. 자, 그다음 넘어가봅시다. 자,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는 지구의 반을 잘랐을 때 북쪽에 있는 북반구인가요, 남쪽에 있는 남반구인가요? 지구의 반을 잘랐을 때 북쪽에 있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북반구. 북반구예요, 그렇죠? 자, 북반구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나, 요 더워지나요? 그렇죠. 북방부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점차 점차 추워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기 지도에 있는 몽골 고원쯤을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몽골 고원쯤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1년 내내 날씨가 춥고 건조한 무슨 기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냉대 기후가 나타나게 되어 일년 내내 춥고 건조한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 놓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동아시아의 서북쪽에 가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몽골고원 밑에 있는 고비 사막. 그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은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은 사막 지역이 펼쳐져 있는 건조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는 라 것이죠.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냉대기후 그리고 서북쪽으로 가면은 건조한 건조기후 사막이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동아시아 지도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남중국해 즈음 가게 되면은 저기 이제 베트남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략선을 이렇게 그어서 동남아시아 지역들 같은 경우에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네, 선생님은 가봤는데 어 겨울에 갔더니 한 32도에서 34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 내내 어떤 기후? 더운, 여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런 기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를은 열대 기후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래서 동아시아의 남쪽 끝으로 가게 되면 은 그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은 1년 내내 더운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동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떠한 기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음. 나머지 동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은 어떠한 기후라고 볼수 있느냐? 어, 그렇죠. 냉대와 열대 사이 온대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대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자, 온대 기후의 계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온대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후 지역이죠? 맞아요. 문대 기후의 가장 특징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아서 살기가 어떻다? 그래서 그렇죠. 인간의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인구는 이 온대 기후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기후적 특징에 대해서 쭉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하나 더 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동아시아 지역에는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이 부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겨울에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냐면 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떤 바람이 불까요? 차가운 따뜻한 그렇죠. 차가워. 그리고 건조한, 냉대 건조 기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겨울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모습이 나타난다.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대로 바람의 방향이 여름에 가게 되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다?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남동풍.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열대 기후 지역의 태평양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떤 바람이 분다? 그렇죠.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어, 기후가 바뀌는 것이 또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계절의 방향이 서로 크로스될 때, 방향이 이렇게 바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크로스될 때,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춥고 건조한 기단과, 아, 춥고 건조한 기단과 덥고 습한 기단이 만나면서, 무슨 전선? 그렇죠.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 여름쯤에 해당할 때 장마비가 내린다는 이런 어떤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생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생업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업이 무엇인가요? 생업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와 같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하는 일을 가지고 생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일컬어 생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빈칸 지도에다가 표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과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먼저 저기 뭐냐 냉대 기후선하고 비슷하게 냉대 기후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 기후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은요 연평균 강수량 400mm 정도를 표시한 선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400mm 정도 내리는 것을 표시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아시아의 기후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춥고 건조하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평균 강수량 400mm 선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가 이거보다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격한 연평균 강수량 4 0 0 m m 이하 지역이 되겠고요 남쪽으로 오면 그거보다 많은 이상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연평균 강수량 4 0 0 m m 는 무엇의 기준이 되냐면요 은이 정도는 비가 내려주어야 뭐가 가능하다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비가 내려야 줘야 농사 짓는 것, 농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평균 강수량 4 0 0 m m 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이 생업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음... 그렇죠.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연평균 강수량 4 0 0 m m 이하 지역에 사람들이 안 사나요? 살아요. 그럼 뭐하고 먹고 살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동물을 이용해서 을 먹고 삽니다. 유목,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가축들을 데리고 따뜻하고 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먹여살리고 가축들을 이용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유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먹고 사는 유목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이고 이들의 경우는 수렵, 사냥이라든지 어로, 고기잡이 같은 것들을 병행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된 생업은 무엇이다? 가축들을 이동하면서 기르는 유목이 주된 생업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자, 또 하나의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허강과 창장강 사이에 이 쪽에 흘러가는 화이허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화이허 강이라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자그 화이허 강을 기준으로 중국을 반으로 나누고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 보도록 할게요. 한반도의 중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깔끔한 선으로 쭉 이어지는데 내가 그림을 자 지도를 조금 못 그려서 휘뚤어진 선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매끈하게 한번 잘 그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선도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선이고요. 요거는 연평균 강수량 대략 몇 밀리미터를 나타낸 선이냐면은 600mm 정도를 나타낸 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선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 이하. 이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연평균 강수량 600mm 선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주는 선이냐. 연평균 강수량 600mm 이상 정도는 되어야 뭐가 가능하느냐. 벼농사. 쌀농사가 가능해요. 벼농사 짓는 땅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벼농사 짓는 땅 뭐라고 그러지. 논이라고 하잖아. 논. 논, 가방, 마요. 본적 있어요? 네. 노래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그렇죠? 벼라는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6 0 0 m m 이상은 되어야 벼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6 0 0 m m 이하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은 가능하지만 벼농사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주된 생업이 무엇이냐면 은 주된 생업은 반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작곡 같은 것들을 지어서 농사짓는 지역이 바로 연평균 강가 6 0 0 m 리 이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짜장면은 어느 지역 음식일까?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음식인데 원래 중국 음식이잖아. 중국 어느 지역? 한북 지역, 어, 그렇죠. 밀이니까 그렇지. 볶음밥은요? 강남 지역, 안에 출신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우리가 먹는 거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것이긴 하긴 하지만, 원래 중국 요리도 이 생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 메뉴에 따라서 약간의 그 출신 지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음. 자 그리고 요즘에는 교과서에 잘안 나옵니다만은 예전 교과서에서는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어떤 선을 그었냐면은 요렇게 일본 끝에 그리고 중국 끝에 지역을 살짝 지나가는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요거는 연평균 강수량몇 미리 mm 선이냐면은 1000mm 정도의 선인데요. 마찬가지로 요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연평균 강수량 1000mm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요런 지역은 기후는 열대기후고 비는 1년에 1,000ml 이상 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건두 가지가 뭐예요? 따뜻함과 물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1년 내내 따뜻하고 물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1년 내내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서는 뭐가 가능하느냐? 이기작이 가능해요. 1년에 쌀을 두번 수확하는 거. 1년에 병용사를두번 지어서 두번 산을 수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1000mm보다 남쪽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업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선 하나만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을 게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겠죠. 먹을 게 부족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동아시아의 선을 가로지르는, 어, 이렇게 동아시아의 선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보니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먹을 것이 풍족해요, 부족해요? 대체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서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밀도가 어떤? 그렇죠. 낮은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동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밀도가 어떤? 그렇죠. 인구밀도가 높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남적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런 어떤 기후환경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업의 차이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일는어 어, 동아시아인들의 생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를 주로 설명할 거니까 카메라 앵글을 조금 돌리겠습니다. 응. 자, 잔 자, 자. 누가 이렇게 카메라 맨처럼 찍어 주면 좋 알아서 나 잡아 주면. 자,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지도를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 그리고 어, 생업의 차이도 이렇게 같이 한번 지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밀도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서북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낮고 동남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요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업,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농사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8000년경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이 된 생업입니다. 자, 황허강 유역에서 반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A 황허강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은 누를 황자에 강하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황하여 왜강 이름이 누런색, 노란색, 노란색 강일까? 음, 흙탕물이에요 맞아요 흙탕물이에요 이 황허강이 왜 흙탕물이냐면요. 일단은 이쪽에 있는 어, 몽골 사막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황허강의 경우에는 강물의 수심이 얕지만 강물이 흐르는 속도는 꽤나 빠른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침식과 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강물이 흘러가면서 주위에 있는 흙과 모래를 깎아서 흙물이 만들고 그 강이 흘러 흘러 내려가서 강중하류에또 모래를 실어 나르는 이런 어떤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강이 바로 황허강이에요. 그래서 늘 물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흙탕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황허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은 강물이 일단은 농사짓기에 좋은 물을 계속해서 확보해주고 강 주변에 이 강이 흘 강이 실어 날아주는 영양가 풍부한 기름진 흙들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농사 짓기가 편해요. 편해요. 쉬워요. 그렇죠? 가장 먼저 농사가 이루어진 데에는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강들이 세계 몇 군데 더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중동의 메소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아,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렇죠 이러한 강들이 전부 다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 이네개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세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가장 먼저 탄생해서 발전하기 시작된 데에는 바로 그렇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황호강 역시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되었고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다 라는 네. 것이에요 자 반동산은 어떠한 작물을 기르는 걸 반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쌀 빼고 나머지 곡식들 다 통틀어서 잡곡이라고 불러요 조귀장수수콩과 같은 이런 잡곡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반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잡곡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생명력이 강해요 가뭄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쉽게 죽지 않고 잘 자란다라는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도 쉽게 재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생육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걸까? 그다자라나는 기간. 그렇죠. 심어서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비교적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수준이 떨어졌던 원시 인류에게는 대단히 좋은 장점이, 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반농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토양의 유실과 지력의 감소가 심합니다. 토양 유실과 지력 감소가 심하다라고 하는 게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작물이 있어요. 땅이 있고 여기다 작물을 이렇게 어, 심어가지고 기를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잘안 보이려나? 어. 지우고 쓸까? 아, 여기다 쓸게요. 자, 땅이 있고 땅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기르면 얘가 뿌리를 내리고 그 주변에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점차점차 자라겠죠. 그죠? 여기서 지력 감소가 심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은 잡곡은 자라나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작곡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또 심으면 잘 자라나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양유실질력 감소가 심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비교적 생산력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의 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의 양이 비교적 낮다, 적다라는 것이에요. 뭘 비해서일까요? 그렇죠. 산 변농사에 비해서는 이러 어떠한 비교적인 생산력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농사만으로는 특히나 이제 농사 기술이 부족했던 농업 사회 초기에는 이 반농사만으로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시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생활을 했다. 채집, 사냥. 고기잡이 같은 것들 함께 병행하고 그리고 가축을 길러서 보조식량으로 삼는 이런 생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자 이어서 변홍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홍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6 0 0 0 년경에 창장강의 중하류의 습지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이 창장강 지역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면요 날씨가 따뜻해요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굉장히 풍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장강 중하류지역에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냐면 은 습지 혹은 늪지대 같은 것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습지, 늪지대. 뭐예요? 이거 늪! 뭘 가지고 늪이라고 그러니? 땅에 물이 너무 많아서 발로 밟으면 은 아, 그렇죠. 푹푹 빠지는 방, 땅땅 그런 걸 가지고 습지 혹은 늪지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논 밟아 봤어요? 몸? 네. 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발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죠? 푹 빠지죠, 그죠? 논이라는 게 뭐예요? 벼를 기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늪, 늪지대의 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벼라고 하는 작물은 인간이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이런 어떤 늪지대의 자생, 스스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이 굉장한 장점, 식량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반농사에 비해서 생산력이 높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식량으로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 인구 부양력 역시 어떻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동아시아 지역은 쌀이 뭐가 된 거예요? 주식이에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모두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지역은 또 유럽 같은 미를 주식으로 삼는 지역들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높은 유럽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쌀은, 저는 잡... 잡초 제거하기도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늪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밭은 땅이 딱딱하니까 뿌리까지 뽑으려면 잡아가지고 으악, 으악, 으악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논은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잡고 뽑으면 잡초가 뿌리까지 쑥 하고 뽑혀요. 그죠 그래서 잡초와 제거를 잘해줘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에도 쉬워요.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의 피곤함이 비교적 덜하다는 라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 덕분에 쌀이 동아시아의 주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다만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요.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반농사는 땅 적당히 갈아준 다음에 거기다가 심어주면 알아서 잘 자랐는데 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벼는 어디서 기른다고? 눈. 논에서 기른다고. 벼를 기르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대주고 또 물이 썩으면 안 되니까 흘려 보내주고 새로운 물을 넣어주고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농기구도 훨씬 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지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함께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도 많지만 모여 살아서 한꺼번에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도 높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배가정도 복잡하고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하고 다양한 농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술만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농사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때거지로 같이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같이 지어야 이 농사짓는 기술이 비교 비로소 퍼져나가고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변홍사는 그냥 기술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변홍사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과 함께 이동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요. 창장갑에서 시작된 변홍사는 이후에 황허강, 야오허강, 한반도, 일본 요런 순으로 점차점차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반농사나 변홍사를 주된 생업으로 먹고 사는 농경사회의 경우에는 특히 변홍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논에다가 물을 저하고 잘 대주는 수리시설이 필요해요. 수리시설은 물이 흘러가는 수로,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 이런 것들을 수리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방은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어, 인공적으로 쌓은 흙벽을 가지고 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나 제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 힘들고 고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다음에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부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농사일이 바쁠 때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 요런 것들이 일찍부터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농경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목축 사회, 유목 사회에 비해서 좀더 중앙집권적 권력, 한 명의 지도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요런 어떤 권력의 형태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이미 넘어갔나요? 그러네요. 자, 그럼 요번에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생업인 유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을 기르는 일을 가지고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목과 유목으로 구분을 해요. 음. 아, 처음에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렇게 띡띡 쳐가지고 빈칸에 글자가 들어오는 걸로 할까 하다가 에이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글씨 써넣는데 이게 더 낫나? 네. 날라오는 것보여러분이 그냥 바로, 바로 바로 보고 필기하는 게 이것도 편하지 그지네 앞으로의 어, PPT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자 방목은 일정 구역 안에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둬놓고 기르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고 가둬놓고 기르는 거 방목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받쳐줘야 될까? 풀이 엄청나 그렇지 풀이 잘 자라줘야 돼요 그쵸? 풀이 잘 자라 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비 비와 아 영양분만. 그렇죠. 기온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목은 어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농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주로 방목이 이루어집니다. 유목이란 무엇이냐면은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지고 유목이라고 이야기해. 를 여기 설명에는 겨울 수경지와 여름 수경지를 이동하면서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거예요. 겨울에는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아니지, 여름 먼저 여름에는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여름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도 여름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거든, 살만하거든. 음, 아직도, 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풀들은 겨울에 뜯어먹기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아직 그래도 좀 견딜만한 북쪽으로 가서 가축들을 이동시켜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름에 안 뜯어먹고 남아있는 풀들을 뜯어먹이면서 가축들을 기르는 거예요 이러한 어, 목축의 형태를 가지고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축들을 기르느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늦고 어, 풀이 잘 자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유목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죠? 자, 이 유목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 뭐 그렇죠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목민들은 어떤 집에 사느냐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가옥에 거주합니다. 오늘날 몽골에 가도 볼 수가 있어요. 게르의 특징 조립과 분해가 쉽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3 시간이면 혼자서 조립을 하고 1 시간이면 혼자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동생활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원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르는 가축이 거의 유일한 그들의 생존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길러서 활용하는 것, 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농경 민족과 무역, 교역을 통해서 생필품을 얻기도 합니다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축을 사용하, 사육하고 어, 활용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가축을 기르느냐?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나타 라든지 소 같은 이러한 가축들을 기릅니다 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 안 보이는 가축이 있네? 뭐가? 우리 되게 많이 먹는데? 없네요. 돼지. 돼지. 돼지 돼지가 왜 없을까? 돼지... 어, 돼지는 일단 많이 처먹어요. 그죠? 어, 그리고 돼지는 의외로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동물입니다. 어,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내기가 적합하지 못해요. 게다가 이동속도도 늘대륙 네,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안기니다 자, 말, 양, 염소, 낙타, 소 같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무엇일까요? 말. 아, 역시나 말이에요. 왜?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무슨 수단이 필수적이야? 이동수단이 필수적이야. 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당초 말은 완전히 생존의 필수적인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몽골 초원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말 위에서 태어나서 말 위에서 죽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 굉장히 필수적인 가축이다라는 것이죠. 또 말의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은 전투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또말 고기나 말의 젖 같은 것들을 식량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말의 뼈, 가죽 같은 것들로 도구나 의복을 만들어서 이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은 인간들에게 연료를 제공해주기도 해요. 말이 왜 연료가 될까? 아 맞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방구에 불 붙여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나만 해봤나? 한 번씩 호기심에 불 붙여보고 그러지 않나? 어떻게 됐어요? 어 그거 저기 방구 안에 메타가스가배설물 어, 어? 메탈가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구 오늘따라 좀 내가 냄새가 좀 독하다 싶을 때불 어, 붙여 보면 이렇게 퐁 하고 터져요. 어 그리고 이제 바지에 약간의 방구가 남아있으면은 바지에 뭐 불이 약간 한1초 정도 쓰스쓰 이렇게 이제 불이 붙고 사라집니다. 아, 심심하면 내가 동아시아사를 좀잘 이해하고 싶다면은 방구에 불 한번 붙여 아, 그거 추천하지는 않고 아무튼 네, 그래 심심하면 한번, 한번 해보세요. 어세기로 못지지만 어이 보세요 나무 보여요? 어디 보이죠? 아, 아, 나무 안 보여. 그지이 사람들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불 태울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다리면서 초원에다가 똥 말이 싸아차그 거지.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축축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딱딱하게 마르고 굳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그걸 주워다가 연료로 사용을 해요. 성냥에 불 붙여가지고 불 되면은 활활 탑니다. 이렇게 말은 유목민들에게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가축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목사회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수백 명 내지는 한 수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애 존재예요. 유목지역도 국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왕, 군주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본적 없는 왕, 내가 살아가는데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는 왕이 유목민족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부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장들, 각각의 개별적인 부족장들의 권한이 강하고 왕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보통은 이것도 어떤 부족 단위의 이동 생활을 하면서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고 국가적인 지배력은 상당히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 있어도 수많은 부족들이 제각기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부족 사이에 단합이나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어떤 부족이 가축들을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땅 목초지를 차지하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부족이 목초지를 차지할까요? 그저 싸워서 이긴 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유목사회의 경우에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면 평소에는 단합과 통제가 잘 되지 않지만 힘의 논리를 따르는이들에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똘똘 뭉쳐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징기스칸 그렇죠, 징기스칸. 징기스칸 등장하기 전에는 몽골족의 경우에는 유목민들 중에서도 쩌리 중에 쩌리였어요. 가장 힘이 약한, 가장 분열이 심한 유목민족이었는데 징리스칸이 나타나게 되면서 몽골 부족을 순식간에 통합하게 되고요. 이후에 다른 유목민족들도 싹다 통합을 하게 되면서 알다시피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접복하는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유목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무엇과 무엇이냐면 바로 말을 탈수 있는 안장과 그 밑에 달려있는 발걸이 등자예요. 이두 개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말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손 중에 한 손은, 최소한 한 손은? 말의 고삐를 잡고 있었어야 됐어. 그래야 말 위에서 안 떨어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장과 이등자 발걸이가 발명이 되면서 발의 힘만으로, 다리의 힘만으로도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비로소 말 위에서 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양손을 필요로 하는 무기인 활을 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략기원전이세기쯤에 등자 같은 것이 발명이 되는데요. 요두 가지가 발명이 되면서 유목민족의 사냥능력, 전투능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유목민족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걸쳐서 이동하면서 어, 전투하고 또 어, 약탈하는 한 어, 활약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그러한 활동 했던 유목민족으로 선비 흉노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여진 여진은 유목이라기보다는 수렵에 가까운 민족인데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생업인 농경과 유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두 개의 민족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서로 돕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협력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에게 식량이라든지 비단과 같은 생필품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에게 말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죽, 요러한 어떤 그들에게 풍족한 자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교환하면서 교역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지구상의 연평균 기온이 급작스럽게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느 민족이 훨씬 더 삶의 어려움을 겪을까요? 음... 그렇죠. 그래도 나 추워져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워지게 되면은.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점차점차 점차 내려오다 보면 은 농경민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둘 사이에 교역이 제한이 된다면 아까 농경민은 유목민족에게 식량과 같은 생필품을 제공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교역이 제한되면 사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서들어가서 약탈하거나 그저 뺏어먹겠죠. 그죠? 뺏어 그죠?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자주, 독은 그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농경 민족들, 유목 민족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요. 그죠? 저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남의 것만 뺏어먹는 나쁜 놈들 이라는 의미로 어떤 용어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유목민족들을 비하하고 얕잡아보는 이러한 의식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그런데 이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을 막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말을 타고 와서 오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나타났다고 해서 막으러 가보면 이미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경민족 입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유목민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뭡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에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멀리장 리장성이에요 그죠. 멀리장성 그렇죠? 같은 게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생업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만리장성의 건축 등 여러 동아시아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두 민족 사이의 생업의 차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목민족이 농경민족보다 열등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이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 결과일 뿐이라고 다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사시대로 넘어가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앞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